분매 혈전증 수술을 포함하여 4차 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 2016 가합 3156-386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본 기간 중 분매 혈전증에 의한 장허혈 진단하에 개복술 및 혈전제거술을 받았으나 복부시디상 소장괴사 및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확인되어 소장의 부분절제술을 받았으며 분압부의 누출로 분압부 복원술 및 소장의 봉합술을 받았고 또다시 분압 부위 누출로 시험적 개복술을 받았으나 끝내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 사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및 1차 내지 4차 수술 과정에서 신체 외부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 사망에 해당하며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장괴사 저혈량성 쇼크, 폐혈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질병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맹혈정증의 치료 과정에서 항상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가 예견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이나 피고들이 이를 예결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의 의료행위를 받아들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1차 수술 이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전북대학교 병원은 망인에 대한 집중관찰 또는 CT검사, 시험적 개복술 등그 원인 규명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이 고전적 치료만을 유지하다가 뒤늦게서야 2015년 4월 3일에 이르러서야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3일 복부 CT검사상 소장괴사 및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하였으며 2차 수술 후 진단명은 소장괴사 및천공으로 인한 번발성 복막염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의 망인에 대한 소장의 부분절제술 2차 수술로 인하여 유창 및 공장과 회장 문압부 누출이 발생한 것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